이거 다리 내린 게 낫나요? 음. 내리는 게 낫네요. 다리가 어.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정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까 질문. 그 <웃음> 나이가? 어, 제 나이는 지금 소띠고요 49살이에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보영 상담실장입니다 <웃음> 네. 또뭐야 <뭐라 웃음> <웃음> 다시 할게요. 뭐라고 하죠? 몇살이세어요 아, 저는 30, 올해 34살이고요. 응? 사실 좀 정확히 말하면 고3 때 수능 끝나자마자 여기 왔을 때가 19살 때니까 그때부터 지금 15년 정도 병원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..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케이스라인다 이제 7년 차된 김나래 직장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나이가 저가 올해로 31살이요. <웃음> 벌써 30대가 여기 다닌지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30대 초반이 되어가고 있네요.